호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사락사락 하얀 눈 송이송이 하얀 눈송이, 꽃처럼 예쁜 눈송이. 나는 겨울에만 볼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요. 사락사락 내려요. 어때? 아주 예쁘지? 소복소복 눈이 쌓여요.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멍멍이랑 눈놀이를 할래요. 눈 위를 걸으니 소리가 나요. 눈으로 무슨 놀이를 할까? 눈덩이를 동글동글 뭉쳐요.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동글동글 큰 눈덩이에 대굴대굴 작은 눈덩이를 올려 눈사람을 만들어요. 눈사람 완성! 야호! 안녕? 눈사람이 방긋 웃으며 안녕? 하고 인사해요 새로운 친구가 되었어요 만나서 반가워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눈싸움 하자 눈사람이랑 멍멍이랑 나랑 눈싸움을 해요 하얀 눈을 뭉쳐 신나는 눈싸움을 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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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눈 위를 걸으니 소리가 나요. 눈으로 무슨 놀이를 할까? 눈덩이를 동글동글 뭉쳐요. 눈 사람을 만들어야지. 둥글둥글 둥글 큰 눈덩이에 대굴대굴 작은 눈덩이를 올려 눈사람을 만들어요. 눈사람 완성! 야호! <웃음> 안녕? 눈사람이 방긋 웃으며 안녕 하고 인사해요. 새로운 친구가 되었어요. 만나서 반가워.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눈싸움 하자. 두 사람이랑 멍멍이랑 나랑 눈싸움을 해요. 하얀 눈을 뭉쳐 신나는 눈싸움을 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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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 소리가 나요. 눈으로 무슨 놀이를 할까? 눈덩이를 동글동글 뭉쳐요.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동글동글 큰 눈덩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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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사락사락 하얀 눈 송이송이 하얀 눈송이, 꽃처럼 예쁜 눈송이. 나는 겨울에만 볼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요. 사락사락 내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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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책 빨간 사자 사락사락 하얀 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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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멍멍이랑 나랑 눈싸움을 해요. 하얀 눈을 뭉쳐, 신나는 눈싸움을 해요. 친구들의 책, 빨간 사자.